우와 그니까 이런 데 너무 좋다 우리 애기도 신났어요 우리 재롱이 신났어요 하하하 하 알았어 집에 가자 재롱이 재롱이 꽃 많이 샀어요? <웃음> 와 재롱이 꽃잔디도 사고 자격도 수국인가 수국 사고 와 꽃을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쇼핑을 많이 하셨네요 가서 직접 심으실 거죠? 그쵸? 하. 아. 우리 강아진 뒤를안 보지? 저기 잠시만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얼굴 아, 한번. 아 너무 예뻐요. 어, 카메라를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. 카메라 좀. 아 예쁘다. 이렇게 끌면 앞을 볼려나? 개가 하다안 하세요. 귀여워. 어, 얘네 왜여기를 하고 오면, 카메라가 오면 아, 여기를 안 보네. 이거 좀 끌어주세요. 아유 힘들다. 애 키우는 기분이구만 이 정도 애면은 엄청 순하지 순한 거 플러스 가볍지 찐장도안 <웃음> 쓰고 찐 애면은 얼마나 힘들까 재롱이 왜 이렇게 얌전해 재롱이 구경하는 거 좋나봐 얘는 식물 보는 걸 좋아한다 재롱이는 어디 이렇게 타고 구경하는 걸 좋아해 뭐든 여보는 모자이크 하고 예쁜 거 많이 사셨어요? <웃음> 표정이 귀여워 또 조금 나와서 엄마 엄청 신났어 엄마 지금 옷 쇼핑하는 거 보다 더 신났어 아울렛은 느낌 <웃음> 거의 쫑쫑 그룹으로 엄마 제가 아까 이러면서 끌고 다니니까 저기 물 뿌려 주시는 분이 응. 개가 제일 후강하네. <웃음> <웃음> <맞지. 웃음> 알았어, 가자. 응, 그래 응, 그래. 어줄게 그래. 그래.